테슬라 CEO인 머스크를 만났다고 합니다. 접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이 최고 수준의 제조 로봇과 고급 인력들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테슬라가 기가 팩토리를 운영하는데 최고의 효율성을 거둘 수 있는 국가라고 투자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에 머스크도 한국은 기가 팩토리 투자지로서 최우선 후보 국가 중에 하나라고 하며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우리 산업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이고 테슬라의 모든 차량에 제품을 독점 공급 중이라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JC케미칼입니다. 오늘 고가는 3%네요. 유럽연합이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으로 꼽히는 항공 분야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2025년부터 지속 가능 항공유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JC케미칼은 바이오 디젤을 비롯해서 바이오 중류를 주력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향후 정부의 석유 대체 연료에 대한 지원에 따른 수의 기대감에 상승했던 바가 부각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솔루션이고 고가는 4%입니다 내용 볼게요 미국이 중국 클라우드 업체들이 안보에 위협이 될수 있으며 이들 업체를 수출 통제 명단에 추가하라는 요청에 대해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에 데이터 솔루션이 과거의 클라우드 기반 사업을 강화한다는 소식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CIS는 2차 전지 리튬 관련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는 11%입니다. 에코프로BM이 산업부에서 지원하는 리튬 전지 개발 사업에 선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에코프로BM을 중심으로 에코프로HN, 삼성SDI, CIS 등이 참여한다고 하네요. 정부 지원 개발비는 160억원이고 기업 부담금을 포함한 총 사업비는 230억원이라고 합니다. 리튬 지원 사업 중에 최대 규모라고 하네요. 한일화학은 지수 하락에 품절주로 부각되면서 지라시로 올라왔고 오늘 고가는 7%입니다. 한일화학은 테슬라의 페라이트 사용 수혜주이고 페라이트 원료인 아연 국내 점유율 60%, 국내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 삼진 L&D는 원통형 배터리 관련으로 찌라올를 왔고, 오늘 고가는 3%입니다. 삼성 SDI는 GM과 미주 배터리 생산 거점 마련을 위한 합작사 설립을 합의했고, 2분기에 설립을 완료할 것이라고 했다네요. 차세대 각형 원통형 배터리를 생산할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삼성 SDI의 원통형 2차전지의 뚜껑 역할을 하는 가스켓을 70%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는 삼진 L&D가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퓨처캠입니다. 오늘 고가는 11%네요. 퓨처캠은 27일에 중국 방사성 의약품 기업 HTA와 전립선암 치료용 방사선 의약품 공동개발 및 독점 판권 관련 합의를 담은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휴맥스입니다. 전기차 충전기 관련 주이고 오늘 고가는 24%입니다. 휴맥스 모빌리티와 현대자동차는 전국 범위의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스틱 인베스트먼트도 과거에 휴맥스 모빌리티에 투자한 바가 부각되었습니다. 스틱 인베스트먼트 고가는 5%입니다. 다음은 푸른 기술이고 오늘 고가는 3%네요. 삼성 SDS가 클라우드 전환 확대, 스마트 팩토리 사업 등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에 푸른 기술이 스마트 팩토리 분야로 시장을 확장할 계획이라는 지난 뉴스가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엠로는 인수 관련으로 지라시올랐 왔고 오늘 고가는 6%네요 구매 공급망 관리 업체 엠로는 420여 개의 고객사를 확보한 시장 경쟁력이 있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회사라고 합니다 삼성 SDS는 엠로 인수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 본격 진출하겠다고 밝혔다네요. 다음 KG 모빌리언스입니다. 오늘 고가는 13%입니다. KG 모빌리티, 예전 쌍용차이고 거래 재개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고 합니다. 한국 거래소에서 KG 모빌리티의 거래 재개를 결정하면 바로 내일이죠. 28일부터 KG 모빌리티의 주식이 시장에서 거래된다고 하네요. 이 소식에 KG그룹주인 KG모빌리언스가 지라시로 부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현우산업은 LG 관련으로 지라시올랐왔고 오늘 고가는 7%입니다. LG전자의 가전사업이 사상 처음으로 영업이익 1조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신성장 동력으로 떠오른 전장사업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데다 TV사업도 흑자전환하면서 전반적인 실적 방어에 기여했다고 하네요. 이 소식에 현우산업이 LG전자에 전장용 부품을 납품한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4월 27일 장중 찌라시 정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